네 안녕하세요. 이제 이 채널의 이남주입니다. 아, 오늘도 라이노 그라스퍼 그리고 C샵 워크샵을 계속 진행을 해보죠. 시작하기에 앞서서 또 이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4번 비디오, 5번 비디오 두개 이제 올려드렸는데 그거를 계속 따라서 치는 거를 많이 권해드려요. 사실 이게 딱 봤을 때 이게 무슨 얘기인지도 잘 모르겠고 막 익숙하지 않고 if는 뭐고 for는 뭐며 new는 뭐고 막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 너무 생각을 많이 하지 말고 단순하게 계속 반복하세요. 계속 반복해서 치다 보면은 이게 어느 순간 딱 이해는 이해하는 시기가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기까지만 조금 참고 가면 그 뒤부터는 뜯어 말려도 코딩이 더 편하고 코딩으로 계속 할 수밖에 없어요. 더 이게 클리어하고 다시 재사용성도 굉장히 높고 할수 있는 게 많으니까 제약 조건이 굉장히 적어지죠. 여러분들이 툴을 개발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디자인 툴을. 그렇기 때문에 내가 힘들면 다른 사람들 다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조금 참고 넘어가면 그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을 어떤 툴의 제약, 툴의 제약 없이 할수 있는 그 단계까지만 좀 참고 하다 보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뭐 디자인을 하시던 뭐 다른 거를 하시던 반드시 코딩 부분은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특별히 컴퓨테이션을 띵킹 이런 부분들도 특별히 아 하면서 나도 모르게 이제 그 플로우를 따라가다 보면 아 이게 이런 거였구나 라고 하면서 무릎을 탁탁 칠 때가 몇번 오거든요. 그런 것들이 안 온다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일단 잘 이해가 안 되고 답답하고 힘들수록 그냥 계속 반복하세요. 반복해서 치고 반복해서 치고 그렇게 처음 스타트를 하길 권해드려요. 사실 저도 그랬고 그게 제가 이렇게 쭉 지내면서 봤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연습량. 연습량은 그 누구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연습을 많이 하다, 하다 보면 된다. 라는 게 결론이고, 오늘도 이어서 포인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 봅시다. 자, 우선은 제가 포인트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포인트. 아, 포인트가 아니라 PT로 들어갔죠, 우리. PT. 그러면은 콘스트럭트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시리즈를 하나 만들어주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어디 위치에 있는지는 여러분 다 아시죠? Ctrl, Alt, 그 left, 그러니까 왼쪽 클릭을 해도 되고, 여기 set에, sequence에 들어가셔도 되고. 그리고 이 상태에서 우리는 한, 한 200개 정도 만들어보죠. 200개 정도. 카운트를 200개 정도 주면은, 포인트가 한 200개 정도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네 자, Perspective를 한번 봅시다. 오케이, 좋습니다. 제가 move를 한번 시켜볼게요. move. 무브. 를 한번 시켜주고, 그 다음에, 지오메트리를 넣어주게 되면, 이렇게, 다 올라가죠. 쭉쭉쭉쭉, 다 올라가죠. 그러니까 결국, 무, 무슨 오퍼레이션 한 거냐면은, 0,0,10. z 측으로 10방향이 하나의 밸류 값이 이게 리스트이기 때문에, 200개에다가 다 적용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저는 이제 코사인 한번 만들어 볼게요. 코사인. 자. 사인 하나 만들어주고, 여기서 제가 벡터를 디컴포즈 해볼게요. 디컴포즈가 있을 거 같... 그냥 쉽게 생각하면은, 벡터에 있겠죠, 벡터에. 벡터에 있고, 그 다음에, 벡터에 보면은, 여기, 디컨서크트 벡터라고 있죠? 이렇게 클릭하셔도 되고, 이렇게 나오고, 아, 이게 이렇게 들어가야 되죠. 왜냐면 이건 지금 벡터를 인풋으로 요구하는데, 저는 지금 시리즈를 넣었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자,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에서 제가 x 값이 지금 쭉 올라가니까 x 값을 이렇게 줘볼게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y 벡터, unit y 벡터를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줘볼게요. 자 이렇게 하니까 그 코사인 그 벡터에 맞춰가지고 y축으로 포인트들이 이렇게 물결치면서 움직이죠. 네. 자 여기서 어, 저는 멀티플라이를 해볼게요. 멀티플라이 찾아보죠. 멀티플라이는 메스에 있겠죠. 아, 오퍼레이션에 오퍼레이터에 있네요. 오퍼레이터에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 어티피케이션 있죠? 그래서 슬래시 두번친 다음에 이렇게 보면은 아, x 값이 쭉 나오죠. 당연히 우린는 1만큼 올라가니까 쭉 이렇게 1만큼 올라가서 200까지 가겠죠. 아, 199. 왜 0부터 시작하니까. 여기를 넣어 주고 여기를 넣어 주고 하면 이제 특별히 변화는 없을 거예요. 왜냐면 디폴트 값이 1이니까. 아, empty네요. empty empty여서 그냥 그냥 값을 팔 이렇게 패스해 준것 같은데 원래는 이제 디폴트 값이 있거나 없으면 깨져야 정상인 거죠. 근데 이제 글라스호프 차원에서 뭔가 세이프가드를 준것 같고. 그래서 이제 y축을 좀 스케일 다운을 해 보죠. 클릭을 한 다음 스케일 다운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거의 이제 일자에그니까 잠시만요. 얘를 선택을 해 가지고 오른쪽 버튼 클릭한 다음에 필리뷰를 꺼 주죠. 그럼 얘만 나오죠. 그래서 이제 <웃음> 그 코사인이죠. 코사인 값이 스케일이 돼서 거의 이제 일직선이죠. 쭉가면서 이렇게 물결치는 모양을 만들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자, 요거 한번 만들어 보죠. 예. 자. 우리는 이제 C#이 필요하죠. C# 컴포넌트. 그래서, 값을 집어넣고 들어가죠. 여기서 X를 C 값으로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거는 스케일 값으로 넣어주죠. 자, 자고, 둘다 더블로 되어야겠죠. 아니다, 첫 번째, 그 인티, 그 시리즈를 담당하는 그 넘버는 인티저로 되고, 스케일 값은 더블로 되어야겠죠. 자,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한번 똑같다 켜보죠. 자, 됐습니다. 어, for를 만들어야겠죠? 우리는 for 하나 만들어주고 이렇게 자동으로 나와야 돼요. for 하면은 자, 그러면 c 그 다음에 이렇게 네, 그 다음에 print를 한번 찍어보죠. print p는 대문자고요. i.toString 플레이를 시켜주고 패널을 만들어주고 출력을 한번 해보자 출력 자 우리도 동일하게 200개까지 만들었죠 자 동일한 오퍼레이션이 지금 됐어요 이 상태에서 우리는 이제 포인트를 만들고 이 포인트의 그 y축에 해당되는 값들이 x가 진행됨에 따라서 그 정보를 바탕으로 y에다가 코사인을 적용할 거예요 예. 자 일단은 이렇게 탑뷰로 가지고 보기 편하게 그 상태에서 포인트를 하나 만들어보죠. 포인트 3d, p 는 new 해서 새로운 오브젝트를 클라스를 통해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죠? i, 0, 0. 그러면은 얘를 만드니까 밖에다가 리스트 하나 만들어줘야겠죠. 포인트 3d 리스트 만들어주고, pts. 다시 또 여기에 그 포인트 3d를 아, u로 리스트를 하나 만들어주고요. Add를 아, 시켜주면 되겠죠. P를. 그 다음에 아, 리턴이 아니라 그 A는 PTS 하게되면 OK 누르게 되면 에러가 뜨죠 자, 62번. 62번 라인으로 가봅시다. 뭐가 문제인지 지금, 아, 잘못했네요. 3D. 자 이렇게 화면을 조금 다시 배열을 해주고 얘를 아 이거를 클릭해주죠. 아이솔레이 시켜주죠. 그래서 얘만 이제 렌더링을 해주고 화면에 이 상태에서 <웃음> 우리는 그매스에 메스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자동으로 치면은 매스도 또한 이제 시스템에 속해 있을 거예요그 다음에 여기서 코사인 해래서 I를 넣어주게 되면 되겠죠. 한번 보죠 어떻게 나오는지 자. 플레이를 시켰고, 그 다음에, 얘랑, 얘. 얘. 오케이. 약간 그 스케일 값이 다르죠? 그래서 여기서 곱하기, s라고, 우리 갖고 온 스케일 있죠? 요걸 한번 넣어보죠. 플레이 하게 되면, 얘랑, 얘랑, 얘랑, 얘랑. 값이 약간 다르게 나오는데, 한번 보죠. 뭐가 문제인지.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친구가 지금 유닛 벡터거든요. 유닛 벡터면 은 어쨌든 어떤 수를 그 벡터가 예를 들면 뭐 0,0,10 이렇게 나왔다고 쳐도 이걸 1로 유니타이즈 시켜줘요. 그러니까 무조건 맥스 밸류를 가장 높은 예를 들면 뭐 2,3,10이 나왔다 그러면 10이 제일 크, 크잖아요. 그럼 걔를 1로 기준으로 해서 똑같은 비율로 X랑 Y를 줄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유닛 벡터로 했기 때문에 여러분 보시면 아시다시피 맥스가 1이고 민값이 마이너스 1이에요. 유니타이 됐으니까. 근데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사실 보면은 제가 이를 줄여볼까요? 줄이면 이렇게 그그 그 파동의 크기가 달라지죠. 가령 이렇게 10, 0 치게 되면 자 스케일에 들어가고 이는 엄청나게 큰 이런 코사인파가 이렇게 나오죠. 네. 하지만 그 얘를 이렇게 넣어줬을 경우에는 얘는 어쨌든 유니 벡터야. 유니 벡터이기 때문에 변하는 게 없어요. 네. 어차피 1로 딱 한정시켜 주기 때문에 그런 거다. 라고 보시면 되고, 아, 계속 우리는 이제 어쨌든 그 시샵을 계속 좀 발전을 시켜 나가 보죠. 자, 그러면은 제가 얘를 값을 좀 줄여주고, 이번에는 그 이게... 포인트와 포인트 간격이 지금 1로만 되어 있으니까 너무 레졸루션이 떨어지는 감이 있어서 제가 이거를 그, 우리가 예전에 배운 거, 도메인에다가 넣고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일단은 더블에서 민 값을 한번 만들어주죠. 민 값은 마이너스 1로 해주고요. 그 다음에 더블에서 맥스 값은 플러스 1. 그냥 1 해도 되죠. 그리고 인터발은, 아, 좋다. 죄송합니다. 더블. 인터발은, 민 값에서, 아, 맥스 값에서, 민 값을 빼죠. 그 다음에 얘네들을 나눠주는 거죠. 뭘로? 넘버 그 포인트로, 이렇게 c로 나눠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아, 좀더 편하게, 우리는 여기서 더블해서 x는, 그, i, 그니까, 민부터 시작하겠죠. 민부터 시작을 하는데, 아, 좀더 명백하게 가로로 쳐주고 그 다음에 인터발 인터발에서 i만큼 더 해주면 되겠죠. 그쵸? 그리고 어, 얘는 x로 치환이 될 것이고 그 다음 얘는 y로 가주면 되겠죠. 컨트롤 x 해가지고 더블 y는 이렇게 해주면 되죠. 그리고 y 콜하게 되면 보죠? 어떻게 보면 좀 노말라지 된거죠. 0부터 1까지 자, 오, 너무 정신이 없는데 스케일을 이걸로 한번 가죠. 오케 오케이. 이게 지금 이 문제가 아니, 문제가 뭐냐면 얘가 i가 들어와서 차라리 얘를 i는 이제 어쨌든 1, 2, 3, 4, 5, 6 이렇게 쭉 올라오잖아요. 근데 사인코 사인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면 값이 너무 크게 들어오니까 x로 갖다 넣어주죠. 그러니까 프로젝션 시키는 거죠. 결국 결국, 결국 x가 여럴때 프로젝트 프로젝트, 프로젝트 프로젝트 프로젝트 쭉 x축으로 200개를 시켜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y축으로 쭉 값을 가져오는 게 지금 이렇게 커버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맥센스한 자이걸로 스케일을 바꿔주죠 좀더맥센엔스한 이런 스, 코스, 코사인 커버가 나왔죠 자 얘를 마이너스 5에서 5로 바꿔줘보죠 너무 작으니까 자자 자, 요런 식으로 나왔다 그래서 어민 맥스 값을 따로 한번 빼보죠 밖으로 민값 맥스 값 둘다 뭐가 돼야 된다. 더블 더블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는 10으로 주고 아 다시 만들죠. 10,00 그럼 더블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에딧 들어가가지고 마이너스 10까지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10부터 플러스 10까지 이렇게 해주고 컨트롤 C 컨트롤 V 민값 맥스 값자 하게 되면 봅시다. 지금 이게 에러가 나는 게 여기도 민과 맥스가 있고 여기도 민과 맥스가 있어서 지금 에러가 나는 거니까 얘를 지워주죠. 자, 지워준다기보다도 이렇게 해서 제가 코멘트 우스을 해줄게요. 지금 여러 라인을 할 경우에는 슬래시하고 별표, 또 슬래시하고 별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면 되죠. 플레이 시켜주면은 이렇게 나오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코사인이 나왔죠. 자, 동일하게 여러분들 이거를 카피를 해 가지고 이번에는 z축 그리고 tan sin 이렇게 해준 다음에 얘를 아, z축으로 넣어 주죠. 자, 플레이 시켜 주고 오케이 눌러 주면은 뭐 딱히 변한 게 없죠. 왜냐면 이제 이게 우리 뷰 자체가 오 p 그라픽으로쭉본 거잖아요. 퍼스펙트 e 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뷰를 옮겨 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보면은 이제, 원이 이렇게 나왔죠. 여러분들, 원을 이렇게 여러 가지 방, 그리는 방식이 있는데, 사인 코사인으로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파이럴 이렇게 커브가 쭉 가면서 빙글빙글 빙글빙글 빙글 도는, 요런 이제, 커브를 하나 만들었죠. 예. 네. 뭐, 어렵지 않죠. 예. 네. 그니까, 사실 좀 정리를 하면은, 우리가 그, 포룹을 통해가지고, 이 인터벌만큼 점프를 뛰면서 포인트를 만드는데, 이 포인트 XYZ를, 단순하게 코사인과 사인을 이용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인터폴레이션을 한 거죠. 예, 사인, 코사인을 가지고서 X를 딱 넣어서 Y를 추출내는 거죠. X를 넣고 Y를 추출내고 그렇게 프로젝션 해가지고 그렇게 보면 될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지금 어떻게 보면 이 1D 커브에 관해서는 제가 그 예전에 파이썬으로 제가 그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워크숍 요 링크에 들어가셔도 되고 여기 있죠? 들어가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 파이썬 라이노 파이썬이라고 그래가지고 앞부분에 이제 맵핑에 관련된 거고 여기 보면 베이직 센텍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원디 펑션 원 d 해가지고 제가 다양하게 그커브를 만드는 방법을 갖다 놨거든요 그래서 한번 잠깐 보면은 자 보면은 이렇게 제가 파이썬 코드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네. 이런 식으로 파워로도 하고, 사인, 코사인, 뭐, 익스폰셔널, 여러가지 그뉴머리카나한 방법으로 그 커브들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 이제 어떻게 보면 두, 개, 두 개의 X축을 인터폴레이션 하는 그런 방법들도 있고요. 이 코드를 이것도 그라소퍼 파이썬으로 제가 만든 거니까 자 그라소퍼 파이썬으로 만든 거니까 사실 여기 있는 거 여러분들 되게 간단하죠? 되게 단순하죠? 여기 보시면 되게 단순하잖아요. 우리 c 이 오히려 좀 복잡해. 파이썬은 진짜 직관적이거든요. f o r in 뭐 range, min, max 해가지고, x는 i, scale. 뭐 float이냐, i n t e g e r 냐 신경 쓸 필요도, 필요도 없고, 그 앞에 데이터 형식이 뭔지도 필요도 없고, 근데 약간 신택스가 신데, 달라요. 우리는 t 3 d 로 만들었지만, rs.addpoint로 만들었고, 우리는 애, 아 애들 하지만 여긴 어펜드하고요 정도가 좀 차이거든요 근데 이 수학 공식은 동일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파이썬을 한번 봐 보시고 어 이렇게 공부하는 것도 사실 방법이에요 좀 약간 시간이 많다 하시는 분들은 코딩을 좀 이렇게 초반에 공부할 때좀 다양하게 시샵하다가아 힘들어 질리면 파이썬으로 넘어가세요 파이썬 좀 공부해 아 힘들어 지겨워 그럼 다시 시샵으로 넘어오고 저는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로테이션을 계속 돌려가면서 딱히 어느 정점이 다다르면 아 이게 이런 거였구나 라고 딱 그게 깨달음이 올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파이썬 코드를 열어서 한번 C샵으로 포팅을 해봐라. 네, 그렇게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래서 지금 단 간단하게 이렇게 이제 저는 이제 포인트를 이용해가지고 나선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예를 한번 다 선, 선택을 해가지고 컨, 어, 오케이. 선택을 해가지고 콘트롤 시콘 아, sorry. 아, 네, 이렇게 다 선택을 해가지고 c t r l g 로 묶어주고, 그 다음에 다시 좀더 이제 음, 복잡도를 한번 좀더 해보죠. 아, 그 전에 뭐 잠깐만요. 얘로 해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자, 오케이. 자, 일단 커피를 하고 페이스트를 한 다음에 어플을 이렇게 제가 하나 또 듀플리케이션을 시킬게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지금 포인트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이렇게 너무 하나만 하면 좀 재미없으니까 이렇게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자, 얘를 이걸로 인터포레이션 시켜주죠. 좀더 이렇게 포인트 같은 경우는 플레인을 갖고 있어요. 플레인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그 기준점이 되는 건데 이것도 보면은 사실 플레인이 적용되려면 벡터가 세개 있어야 되거든요. X벡터, Y벡터, Z벡터 그래서 지금 얘를 하나의 플레인으로 봐요. 코디넷 시스템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포인트를 코디넷 시스템으로 볼 수가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라이노에서 서클을 그릴 때서클 클릭하게 되면 그리는 방법이 굉장히 많죠. 버티컬을 주거나 두 개의 포인트, 세 개의 포인트, 탄젠트를 주거나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터퓨에서 제가 여기 클릭을 하고 여기 아, 다시요. 버티클에서 여기 클릭하고 여기 클릭하면 마치 지금 라인 그려지는 것처럼 보이시죠? 딱 클릭을 하면 사실상 라인이 아니라, 퍼스펙티브에 가게 되면 이제 원이 그려진 거죠. 이렇게 버티컬로. 그렇죠 그리고, 또 보면은, 아, 그냥 서클 쳐보죠. 서클, 오른쪽 버튼 클릭하면은, 투 포인트로 그릴 수도 있겠죠. 이렇게. 그리고 또 클릭하게 되면, 쓰리 포인트로도 그릴 수 있겠고. 오케이. 그리고, 아, 탄젠트로 그릴 수 있겠죠. 여기 탄젠트랑. 여기 탄젠트. 자, 접점이 만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라인을 그릴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은데, 가장, 주, 일반적인 거는 여기 앞에 보면 디폴트로 있는 거, 센터에 서클을 달라고 하는 거죠. 한마디로 플레인 달라고 하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서클이라고 치게 되면은, 자, 치게 되면 여기 보면은, P라고 돼있죠? P라고 돼있는데, 그, 베이스 플레인이라고 돼있고, 그 다음에 월드, 뭐, X, Y 이렇게 돼있네요. 기본 값으로.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여기 있겠죠. 0, 0의 상태에서 이 포인트를 이 주어 매트를 이렇게 넣게 되면은 각각의 이 포인트들의 이 서클이 생기겠죠. 그리고 특별히 얘가 지금 1간격이고 얘도 지금 1간격이기 때문에 다 이렇게 이렇게 뭐라고 얘기하지? 지그재그로 잘 맞는 패턴이 당왔고 이거는 이제 아 0.5 어느 부분 맞고 어느 부분 안 맞고 그러네요. 이게 x축으로는 2분하죠. 1 1 1 1만큼. 근데 y축으로는 2분하지 않아요. 거기서 오는 이제 아 저거고. 그다음에 다이아메트 같은 경우에이게팔 값이 그러니까 그다아 아, 레디우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렇게 커브가 있기 때문에 이 거리는 사실 이 거리랑 이 점을트가 만났을 때개런티가안 되죠. <웃음> 이렇게 만나는 게. 어쨌든 뭐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보시면 우리 지금 디컴포즈 시켰죠? 그다음에 더블클릭을 해가지고 슬래시 슬래시 넣고 Z축을 넣게 되면은 이렇게 Z축이 아이 Z축이 아니구나 자 이건 Y축을 갖고 와보죠. 그러면은 아 Y축도 0이구나. <웃음> 오케이. 지금 이 벡터를 디컴포즈 할게 아니라 지금 다시 들어가서 어떤 걸 디컴포즈 하냐면 요 벡터 요 벡터를 디컴포즈 하게 되면 Y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Y값이 그... X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이거 인덱스랑 X랑은 맞죠? 우리가 1씩 올렸으니까. 이렇게 프로젝션이 되는 거죠. 그렇죠 <웃음> 자, 이 상태에서 얘를,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곱셈을 가져와 보죠. 그래서 매스에서, 아, 멀티플리케이션이 있죠? 그래서 X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얘를, 레디스 값에 넣어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 z 축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나오겠죠? 당연히 여기 터치를 하겠죠? 왜냐면 이게 1만큼 올라간 거에서 반, 그 1을 반지름으로 썼으니까 이렇게 위아래로 위아래로 이런 식으로 되는 뭐 커브를 만들 수 있죠. 네. 그 다음에, 아, 이 값을 여기다가 이렇게 줘보죠. 그러면 이제 0.5. 0.3 점점 점게 인터폴레이션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0이기 때문에 아예 반지름이 나오지가 않아요. 네. 그러니까 0을 넣었을 경우에 0이 나오겠죠. 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얘를 보면은 지금 쭉 올려보면은 어 그게 궁금했거든요. 만약에 이게 반지름이 0일 경우에는 어떤 프로그램들에서는 이게 깨지는 경우가 발생해요. 왜냐면 0으로는 우리가, 예를 들면 마이너스 1로 서클을 그려라. 그러면 캔버스, HTML 캔버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크래시가 나거든요. 근데 네, 뭐, 세이프 가드가 좀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고. 네. 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서클을 이렇게 파퓰렛을 시켰고, 아, 보죠. 자, 우리도 C샵 코드 가서 이제 한번 해보죠. 자, 시 C샵 코드를 이제 더블 클릭을 하고 들어가게 되면, 이제 이 포인트는 그 플레인 역할을 할수 있다는 걸 일단 우리는 알았어요. 그래서 사실 이한 번의 루프에서 여기서 서클을 만들어도 되긴 되는데 지금 우리는 학습적인 효과로 이걸 동일하게 한번 또 만들어보죠. 그래서 여러분들 타이핑을 치세요. 전안칠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제 두, 두 번째 루프를 또돌 거죠. 두 번째도 루프로 돌 건데 사실 이 C를 이용해도 상관이 없어요 이 카운트를 이용해도 어차피 이, 이 숫자가 이 포인트의 개수랑 똑같겠죠 왜냐면 이만큼 루프를 돌면서 만든 거니까 그리고 이 포인트를 여기다 넣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리스트의 길이와 이거는 동일하겠죠 그렇죠 동일하겠죠 그래서 저도 동일하게 쓰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싫다 그러면 PTS 해가지고 카운트 해도 동일해요 똑같은 거예요 근데 저는 그냥 이렇게 C로 할게요 왜냐면 그 숫자가 이미 패라메터라이즈가 이미 파라메터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따로 갈 필요는 없고,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는 포인트를 하나 가져야겠죠? 포인트 3D에서 P 한 다음에, 요번에 따로 만들 필요 없고, PTS에서 인덱스를 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스퀘어 브라켓이라고도 하죠. 대괄호 이렇게 넣고, 한 다음에, c 클잘 모르겠다. 그럼 다 치고 들어가세요. 라이노, 그, 네임스페이스를. 아, g e o 트리 그 다음에 써클, 서클. 서클 있네요. 다 CL이라고 해주고, new 해서 아, 클 가로 열면 나오죠. 첫 번째는 그 R값만 집어넣어도 돼요. plane 집어넣고, radius 값 집어넣어도 되고, 그 다음에 여기 center point를 집어넣고, 그 한마디로 포인트 집어넣고, radius 집어넣어도 되고, arc 집어넣어도 되고, 이렇게 일곱 개의 컨스트럭트 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여기서 커맨드로 해봤죠? 그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지원이 되고, 아마 이게 1대1로 딱 매치되지는 않을 거예요. 뭐 여러 가지 그거를 트윙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으니까. 어쨌든 우리 이제 요 컨스트럭터를 쓸 거기 때문에 그냥 p라고 해주고 r e d u 는 제가 어 0.5로 줘볼게요. 그다음에 가로 닫고, 세마이콜론 해주고 동일하게 그이 리스트를 만들어줘야겠죠? 해서왜냐면 담아야 되니까 s l r c 를 circles라고 해주고 new 아, list 음, CIRCL 이렇게 해주고 동일하게 add를 시켜주면 되겠죠 CL right? 그죠 그다음에 요번에는 제가 B에다가 B에다가 c l 를 엑스포트를 그러니까 값을 패스를 시켜주죠 오케이치면 당연히 에러가 나고 B가 없다고 하죠 그래서 확대하면 은 플러스 버튼 나오고 클릭하면 B가 나오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서클이 이렇게 파퓰레이시 됐죠. 자그 다음에 이 서클의 그 음, 뭐라고 이야기하죠? 레디우스, 레디우스 값을 그 포인트의 z 방향으로 아까 우리 했던 것처럼 약간 y, y에다 걸었죠. 이렇게 한번 해보죠. 그래서 p d t 게 되면은 z가 나오겠죠. z 프로퍼티가. 그래서 이 z 프로퍼티가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아, 어, R 값이 커지겠네요. 한번 플레이 시켜보죠. 플레이 시켜보면 이렇게 나오죠. 예. 그래서 사실 이게 Z 측이 마이너스가 나오잖아요. 마이너스인데 이거를 이렇게 역으로 해가지고 인터폴레이션 해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서클을 포인트에 파필을 시킬 수 있다. 아니면 이제 이것도 스케일 하고 싶으면 여러분들 그 스케일을 걸어주면 되겠죠. 여기는 스케일 그냥 써볼까요? 스케일. 그 다음에 하기 해주고 그냥 s 해주면 끝이겠죠. 자, 스케일이 더블 들어왔죠. 이렇게 눌러주면 스케일이 되겠죠. 자, 그래서 2.1이니까 두 배보다 약간 더 커진 거죠. 그래서 줄여주면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스 p i r a l c u r v 가 이렇게 커지면 커질수록 이 r 값이 더 커지는 뭐 이런 지금 어, 파라메트릭 모델을 만든 거죠. 자, 뭐, 여기까지는 뭐, 그렇게 어렵진 않죠, 여러분들. 예. 네. 지금 우리가 했던 건 사실, 서클인데, 서클도 워낙 포인트랑 비슷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별다른 건 별로 없어요. 자, 그래서 너무 포인트만 하면은, 아, 이거 뭐지? 계속 점만 그리다가 우리 인생이 끝나는 건가? 뭐, 이렇게 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새로운, 컵, 어, 새로운 서클을 한번 만들어 봤고, 그 다음에, OK 눌러 볼게요. 그 다음에, 그, 얘를 꺼주고, 이런 식으로. 지워주고 다시 컨스트럭터를 해보죠. 아니, 지워주고 다시 그룹을 잡아주죠. 컨트롤 G 자, 그 다음에 얘를 또 카피해가지고 페이스트 한 다음에 이번에는 뭘할 거냐면 아, 지금 일단 이 서클은 따로 빼줄게요. 서클 따로 빼주고 얘를 다 따로 빼주고 일단 이거를 그룹을 깨고 이렇게 지우고 얘는 하나로 이렇게 묶어주고 지금 여기서 우리는 제가 더블 클릭한 다음에 포인트 하게 되면은 네, 포인트들이 싹다 나오겠죠, 일로. 자, 포인트들이 와글와글 나오겠죠. 예, 네. 그 다음에 <놀람> 커브를 한번 만들어 보죠. 포인트는 계속 포인트 를 파퓰레이 시키게 되면 커브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커브에 가보면은 봅시다. 그 스플라인이라고 있죠, 스플라인. 스플라인을 그 인터폴레이트가 어... 하나 있고요. 인터폴레이션한번 해보죠. 그래서 이렇게 벌텍스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이 인터폴레이트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인터폴레이트, 시, 어, 인, 아, 인터폴레이트 커브가 뭐냐면 여기 보시면은 그 왼쪽은 콘, 그러니까 지금 마우스 왼쪽 버튼을 클릭하면 컨트롤 포인트로 막 커브를 만드는 거고 오른쪽 버튼은 포인트를 만들면서 거기에 관통하는 이제 커브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F7번을 눌러서 그리드를 끄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지금 내가 제가 찍는 것들은 결국에는 뭐가 되냐면 컨트롤 포인트가 돼요. 이렇게 f 1 0번 누르면 나오죠. 하지만 인터폴레이트를 시키게 되면 오른쪽 버튼 클릭해가지고 하면 지금 찍는 그 점이 자 찍는 그 점이 포인트, 커브가 지나가는 지점이 돼요. 그래서 커브 값이 지금 인터폴레이션 되는 거 보이시죠? 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된다. 이거의 차이예요. 그래서 즉이 커브 자체가 뭐가 되냐? 커브가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인터폴레이트 커브는 지금 그러하고 음... 여기, 여기 있네요. 넙스 커브. 넙스 커브 한번 만들어보죠. 자, 넙스 커브. 그래서 이 라인은 집치보으면 이렇게 넙스 커버가 만들어지죠. 네. 그래서 이거는 아까 제가 설명해드린 이첫 번째 그렸던 커브와 동일하게 볼수 있고 이 인터폴레이트 커브는 두 번째 그렸던 거 찍은 찍은 그 점이 이제 인, 커브가 지나가는 라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폴리라인도 있죠. 자, 폴리라인. 그래서 이렇게 내면은 이제 폴리라인이 되죠. 근데 이게 되게 커브랑 비슷하잖아이 이유가 뭐냐면, 사실 여기도 그렇고 이유가 뭐냐면 얘네들이 포인트가 워낙 촘촘한 거야. 그죠? 포인트가 워낙 촘촘하니까 이게 멀리서 보면 커브처럼 보이는 거죠. 정확히 메시가 이런 걸 하거든요. 여러분이 3ds a x 나 스케치업 같은 데서 커브를 그리게 되면 말이 커브지 사실은 다각형이에요. 다각형. 나중에 시간 있을 때 한번 보여드리고 결국에는 아, 얘네들은 다각형. 그러니까 라인이 라인 세그멘트들이 딱딱딱 모여있는 거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사실 똑같이 보이는데 워낙 그 인터폴레이트 되는 커브들이 촘촘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거지 요 가까이 보면 보이시죠? 웨이트에 맞춰서 이렇게 땡기고 있는 것들 하지만 그 인터폴레이트 커브는 정확하게 거길 뚫고 지나가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이거를 어 사실 이 컴포넌트를 제가 커피 페이스트 한 다음에 여기다 한번 넣어볼게요. 그래서 a에다가 벌텍스 넣어주고 벌텍스 넣어주고 벌텍스 맞나요 이름이? 네벌텍스 맞네. 그리고 여기다 벌텍스 넣어주고 하면은 이렇게 나오죠. 근데 여기서 제가 뭘할 거냐면은 그 포인트 값을 줄일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누른 다음에 이걸 n으로 해볼게요. n 그래서 10개 아, 100개 죄송해요 죄송해요 100개 100개를 해주고 그 다음에 연결해주고 오른쪽 버튼 클릭을 해가지고 인티저로 바꿔주고 하게 되면 여기에서 그아 이미 C가 있네요 C 네, 카운터가 들어와 있네요 그러면은 필요 없고 N은 굳이 연결시킬 필요 없고 제가 그냥 그거를 지워도 되고 C에다 바로 연결 할게요 그래서, 얘를 쭉 줄이게 되면, 포인트를 제가, 아, 어, 8개까지 줄일게요. 자, 8개까지 줄인 상태에서, 첫 번째 걸 보면은, 이렇게 인터폴레이트가 되죠? 자, 포인트에 맞춰서 인터폴레이트 된 거고, 두 번째는, 이제좀더 스무스한 커브가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그죠? 그 다음에, 폴리곤으로, 폴리라인으로 보면, 이렇게 딱딱딱딱 딱, 딱, 딱 끊겨져 있는 라인들이 나오겠죠? 예. 그래서, 결국에는, 포인트 데이터를 어떻게 인터폴레이션 하냐 그냥 연결할 거냐 아니면 인터폴레이트 커브를 연결할 거냐 아니면은 그 넙스 커브를 연결할 거냐 그거에 따른 이야기로 다갈린다 보면 돼요. 네. 한번 만들어보죠. 잘지워보고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해봅시다. 저도 뭐 거의 인터폴레이트 커브나 일반 그 넙스 커브는 잘안 만들어봤는데 한번 같이 해보죠. 자 동일하게 여기 는거 갖고 오고 갖고 온 다음에 일단 우리는 알아. 어떤 클래스가 있는지 어떻게 아냐. 라이노 지오메트리 쳐서 들어가면 되죠. 라이노 dot 지오메트리 닷. 치게 되면은 여기에 이제 아 어... 커브가 있겠죠. 커브. 그죠? 커브가 있죠. 얘를 딱 클릭을 하면은 기본에 기존에 우리가 썼던 방식은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커브 만들 아, C라고 할게요. 커브 만들어주고 U에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한번 만들어보죠. 아, 오케이. 이렇게 치면은 나와야 되는데, 오케이. 그냥 이렇게, 한 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모른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한번 만들어봐요. 그냥, 콘스터터를 한번 받아봐요. 이렇게 해서 C는, 아, 캐피탈 C, 캐피탈 C는 C. 소문자 이건 C니까. 다른 거예요. 이 C랑, 소문자 C랑 대문자 C는 달라요. 그래서, 오케이를 눌러주고 플러스 버튼 누르니까, 어떻게 나오죠? 아, 지금 음, 여러분들 그 클래스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어, 지금 무엇보다도 이 지금 마지막 라인을 보면은 그 프로텍션 레벨 때문에 접근을 할 수가 없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우리가 펑션을 만들고 클래스를 만들어 볼 건데 그때 퍼블릭이냐 프로텍티드냐 아니면은 뭐 프라이벳이냐 이런 것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일단은 이거는 라이노 그 맥닐사에서 아예 퍼블릭으로 액세스를 해, 해놓지 않아서 우리가 접근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스태틱 펑션을 써야 돼요. 그런 게 있다라고만 아,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은 컷말 누르게 되면 은 여기 많이 있네요. 크리에이트 여기 있네요. 크리에이트 인터폴레이트 커브 오케이. 얘를 엔터를 치고 p a r e n 열면 나오죠. 여기서 원하는 건 뭐냐면 포인트를 다 넣으래요. 포인트. 우리 포인트 있죠? 아까 PTS라고 만들어놨죠. 그리고 커마 찍고 디그리를 얘기하라고 그러죠. 그럼 우리는 3 넣어주면 되겠죠. 3이, 3 이상부터가 이넙석가보니까세마이론 주고 해서 OK를 누르게 되면 자, 그대로가 뜨네요. CCC 자, 이거는 이제 그 위에서 저희가 C를 썼기 때문에, 카운트를 썼기 때문에 이런 거고 다 치죠, 뭐 커브라고. 네, 커브라고 치고 오케이 누르게 되면 이렇게 커브가 나오죠. 딱서클 부분은 끌게요. 정신 이 없네. 서클 부분 끄고 오케이 그리고 얘를 쭉 올려주면 은 이런 식으로 인터폴레이션 커브가 나오죠. 오케이, 뭐 좋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시에다가 그 인터폴레이트 커브를 넣은 거죠. 커브 지로라고 합시다. 커브 지로. 그 다음에 그 폴리곤을 한번 만들어 보죠. 폴리, 폴리라인, 폴리라인. 죄송해요, 폴리라인.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라이노 치고, 지오메트리 치고, 폴리라인이라고 쳐도 되고, 여기 가운데 있죠. 아니면 은 그냥 바로 폴리라인이라고도 쳐도 돼요.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뭐가 있는지. 그래서 PL, 아, 이거는 커브 1이라고 하죠. 왜냐하면 라인이던. 그 폴리라인이든 뭐 넙스커브든 다 커브 패밀리 안에 있다고 그랬어요. 일단 저는 다 커브라고 이름을 적어보는 거예요. 위에서 폴리라인이라고 친 다음에 그 파란트시스를 열면은 두 가지 컨트럭트 방법이 있네요. 어뭐 이것도 포인트를 넣으면 될것 같아요. 넣어보죠. 포인트에서 이렇게 넣고 이번엔 D. D에서 커브 1을 넣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OK 하고 D를 만들어볼까요? 오케이 D가 나왔네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제가 모든 커브들은 결국 다 커브라고 얘기했죠. 커브든 서피스든 비례비든 다 어디로 그 상위 부모가 뭐냐면 지오메트리에요. 지오메트리. 지오메트리가 상위 부모이기 때문에 지오메트리는 다 담을 수 있어요. 포인트도 담고 다 담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제가 얘는 폴리 라인을 지금 담아본 거죠. 이렇게. 그리고 컨트롤 C 컨트롤 V 눌러서 그인터폴레이트 커브도 담아보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만들어보죠. Ctrl C, Ctrl V 해서 이번에는 뭘 만들 거냐면 자 E는 아무것도 없고 더블 클릭하면은 이제 컨트롤 포인트로 만드는 그 커브를 만들어봐야겠죠. 그건 어떻게 만드냐면은 아, 봅시다. 라이노, 라이노, 지오메트리, 그다음에 넛스 음, 커브라고 있을 거예요. 넛스 커브. 여기 넛스 커브 있죠? 넙스 커브를 클릭, 엔터를 쳐주고 그 다음에 뭐 n c 라고 해도 되는데 우리는그 컨벤션이 있으니까 일단 2로 할게요. 커브 2로 해주고 그 다음에 new 해서 라이노 그냥 바로 나오네요. 아, 아, 다 치고 들어가죠. 넙스 커브라고 해주고 가로 열고 이것도 지금 세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쵸? 그위에그 인터플레이트 커브랑 동일한게 한번 해보죠. pts 넣어주고 3 넣어주고 가로 닫고 예, 그 다음에 2는 c 아, u r 2 이렇게 해주고 ok 눌러주게 되면은 에러가 뜨네요. 자 어떤 에러가 뜨는지 봅시다. 아... 어... 지금 라이노의 포인트 3d 리스트를 컨버트를 지금 못한다고 지금 컴플레인을 하는데 자. 이요 이렇게 올려주고, 이제 뭐 잘못한 것 같은데. 네, 이 것도 이것도 한번 스태틱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그래도 스태틱으로 좀파텍션 해놓은 것 같아서 클릭을 하게 되면은 여기 있네요. 크리에이티브, 크리에이트, 아, 크리에이트 넓스 커브가 있네요. 여기 여기 있네요. 컨트롤 포인트 커브라고 있네요. 여기 이제 우리가 찾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물론 이제 에러도 나고 이 에러를 어떻게 찾고 어떻게 극복하고 하는 과정들을 이렇게 그 디버깅하는 것도 사실 프로그래머 단계가 그러니까 디벨로퍼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디버깅 능력이에요. 문제가 뭔지를 찾아내는 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는 문제, 물론 경험이 있으니까 그경험들 바탕으로, 아, 이건 이렇게 하겠지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은 아마 그런 경험들이 지금 없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하는 방법들을 보고 좀 나중에 따라하셔도 도움이 많이 된다. 뭐, 그렇게,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과정도 제가 다 지금 담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 이거를 열고 보면은, 어, 동일하게 나오네요. 첫 번째는 포인트 넣어주는 게 있고, 디그리 넣어주는 거 있고, 그죠? 그 방법이죠? 그럼 PTS 넣어주고, 3. 이렇서 해주면은, 아, 닫아볼까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아, 이게 바뀌었으니까 다르게 나오겠죠? 지금 이런 경우에는, 지워가지고 다시 패런티시스를 열면은, 여기, 리턴 밸류가 뭔지 나오거든요? 어, 잠시만요. 이게 그게 아닌데. 자, create 어, 오케이, 지금 요거 같은데 보시면은 넙스 커브가 return value죠. 그리고 create는 이름이고 그 다음에 이게 주기화가 있냐 그러니까 첫, 끝점과 첫점을 닫았을 때이탄젠트가 맞냐 그리고 디그리가 면시냐 포인트가 나오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저는 지금 열고 여기서 그리면은 false를 주고 삼으로 주고 PTS를 줘볼게요. 이런 식으로. 되는지한번 보죠. 오케이 됐습니다. 자 보면은 자 이게 폴리 라인이고 좀더 디그리 줄여보죠. 아니 그 포인트를 줄여보죠. 자 이런 식으로. 자 지금 여러분들 여기 찍고 여기 찍고 이 각각의 폴리곤의 폴리 라인의 노드를 찍으면 벌텍스를 찍으면 이 커브가 나온다는 거예요. 디그리 3에 해당되는. 자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만약에 자탄. 이렇게 3개의 커브가 있고 만약에 이것을 제가 true라고 하게 되면은 자이커브가 닫힌 커브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찍고 쭉 찍은 다음에 마지막 찍고 이 마지막 점이랑 첫 점이랑 연결돼서 커브가 닫혀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예, 닫혀진 주기화된 커브가 나오는 거고 그리고 제가 살짝 아까, 아까 빼먹었는데 여기도 뭐가 있을 거예요. 보죠. 이렇게 열어보면은 어, 자꾸, 이 아이디가 좀 이상한데, 오케이. 좋아. 뭐, 괜찮습니다. 아, 이럴 때 라이노, 그 SDK, 라이노 커먼 SDK를 여세요. 자, 그래서 컨트롤 C 눌러가지고, 컨트롤 V로, 이렇게 엔터를 치게 되면, 여기 나오죠?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세 개의 콘스트럭트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가로 열고 가로 닫았죠? 첫 번째 건 이너머 레이블이거든요? 이게 리스트나 이너머 레이블이 리스트 혹은 어레이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포인트 리스트 있죠? 인트 3은 지금 디그리죠? 여기도 디그리. 예. 이게 베스트라고 추천을 해주고. 그 다음에 보면 여기 있네요. 커브 넉 스타일이라고 있네요. 자, 이거 한번 클릭을 해보죠. 클릭을 해보게 되면은 지금 첫 번째 파라메터첫 번째 파라메터가 이거죠? 여기에서는 true. 3. BTS 이런 것처럼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 가 그러니까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죠. 지금 요 마지막 거 있죠. Curve n o c t y l e 이라고 있죠. 얘를 일단은 그냥 카피 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그 다음에 Ctrl V 누르고 아, 다 치게 되면 오케이 나오죠. c 에서 이너머레이션을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이건 뭐 나중에 설명해 줄게요 나중에. 여러분 일단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걸 치면은 각각의 프로퍼티를 고를 수가 있다. 근데 이 프로퍼티는 언제 필요한다? 얘를 만들 때 필요하다. 이렇게 카피를 해가지고 뒤에다가 이렇게 하고 어... 어? 나오네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에 PTS 넣어주고 그다음에 디그리 넣어주고 세 번째 이 커브 노 스타일을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닫아주는 거죠 자 그리고 제가 플레이를 시켜볼게요 플레이를 시킨 다음에 오케이 아스미콜럼 빼먹었고 플레이를 시키면 이렇게 나오죠 그다음에 인터폴레이션 커브만 잡아봐요 잡은 다음에 여러분들이 바꿔봐요 이거 유니폼에서 아.. 퓨류딕으로 바꿔볼까요? 오케이 이게 그..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그 라이노에서 커맨드로 쓰다보면은 다양한 것들이 나오죠? 가령 이제 뭐 제가 커브를 하나 만들고 그 다음 얘를 Ctrl C, Ctrl V 한 다음에 잡고서 올릴게요. 쭉 올려가지고 얘를 로프트리 시켜주게 되면 뭐 이런 다양한 그 인터폴레이션 방법들이 나오죠 어떻게 할 거냐 그뭐 여러 가지 방법 요런 어떤 프로퍼티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아 여기서는 지금 트루로 했고 펄스로 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열린 커브가 되는 거고 여기도 그 너의 스타일들을 어떻게 할 거냐 그 각각의 정점에 대한 부분들 이렇게 파라메터를줄수 있다 뭐그 정도만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캔슬하고 지워줄게요 다.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 컴포넌트는 결국에는 뭐냐면은 이거 이거 이거 세개를 지금 우리다 해봤어요. 그쵸? 여러분들 세개의 커브를 다 해봤기 때문에 지금 아, 따로 가까이 아, 컴포넌트를 만들, 수도, 만들 수가 도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한번 내친김에 해보죠. 이것도 C샵 눌러가지고 카피 페이스트 하면 되니까 C 누르고 얘는 뭘로 돼야 되냐면 포인트 3D로 들어와야 되죠. 근데, 잘 보세요. 제가 포인트 3D로 바꿨잖아요. 근데 들어오는 게 지금 두 줄이잖아요. 그러면 뭐냐면, 얘를 리스트로 바꿔줘야 돼요. 아이템 말고 리스트로. 만약에 여러분들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아이템을놓고 그냥 하게 되면은, 이게 지금 몇 개야? 62개죠? 62번, 이게 62번 실행되는 거예요. 되게 비효율적이죠. 그래서 비효율적인 게 아니라, 알고 있으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오른쪽 버튼 클릭해서 리스트로 바꿔주면 이제 그때 한 번만 딱 실행되는데, 62개의 포인트를 한 번에 쫙 쏴주는거죠. 이 안으로. 이해되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이거를 갖고 와봐요. 예. 네, 갖고 와보죠. 그래서 닫아주고 그 다음에 컨트롤 V 해주고 우리한테 필요한게 뭐죠? 여기서 PTS 대신에 우리는 다 C로 바꿔주면 되겠죠. C, C, C 그죠그 다음에 OK 눌러주고 아... 이거를다 A로 바꿔주겠죠. A... a a 바꿔주고 오케이 눌러준 다음에 Ctrl C Ctrl V 를두번 눌러주고 각각 지워주는 거죠. 야 너는 뭐야? 인터폴레이 u 드 커브야. 너는 폴리라인이야. 너는 넙스 커브야. 오케이 이렇게 하게 되면은 얘는 얘고, 얘는 얘고, 얘는 얘고.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동일하죠? 예. 네. 동일하고, 동일하고, 동일하고, 동일하고, 네. 좀 줄여볼까요? 아, 줄여도 상관없겠다. 어차피 이게 지금 일시 올라가니까. 네. 그래서 여기까지 뭐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결국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커브는 그냥 포인트를 연결하면 그냥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거저 먹는 거예요. 예. 네. 그리고 사실 그 라이노 넙스 커브의 어떤 그 장점들은 사실 되게 다양한 페라메터들이 있죠. 시작점과 끝점, 뭐 프로젝션도 하고 같은 가까운 점도 찾고, 커브 에처도 찾고 여러가지 이 커브에 있는 데이터들을 가지고 디자인 패러메터를 쓸수 있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너무 하나만 쭉 작업을 하게 되면 은여러분들 너무 흥미를 잃, 잃을 것 같아서 좀 진도를 좀 뺐어요. 그래서 지금 이 비디오에서는 우리가 포인트 리스트를 만들고 이 포인트 리스트를 커브로 가져오는 것까지 한번 같이 실습을 해봤어요. 그래서 사실 여기 컴포넌트 하나하나 우리만의 컴포넌트를 만들어 놓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마다 모르겠다면얘를들 갖고 와서 쓰셔도 되고 저는 처음 공부할 때 어떻게 했냐면 엑셀 있죠. 엑셀에다가 그 이렇게 공부한 API를 까먹으면 안 되고 까먹기 싫고 또 매번 찾는 게 너무 귀찮아 가지고 얘를 다 카피해 가지고 엑셀 시트에 다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엑셀 밑에 보면 페이지도 다 나눠지잖아요. 커브 페이지, 포인트 페이지,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들어가면 이렇게 셀 안에다가 얘네들 다 카피 페이스트 해가지고 누르면서 거기서 찾아서 써서 했어요. 예. 네. 지금은 이제 찾아서 쓰진 않는데, 근데 머릿속에 거의 다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들어왔는데, 여러분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렇게도 한번 해봐라라고 제가 조언을 드리게, 드릴게요. 네. 일단,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여러분도 반복해가지고 해보시고, 또 질문 있으면 질문 달아주시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